That I'm never gonna make it. 이번 시간은 아우디 A6 3.0 t f s i 슈퍼차저 오일 교환입니다. 슈퍼차저는 엔진오일을 함께 사용하는 터보차저와 달리 엔진오일과 독립된 윤활 시스템 내에서 별도의 전용 오일을 사용합니다. 보통 1 0만 k 로 이후 차량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열의 아홉은 슈퍼차저 오일이 누적 주행거리수와 함께 소모되어 없어져 버리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커넥터의 경우 모두 비슷하게 생겨 마킹을 통해 구분해주고요 슈퍼차저 구동벨트를 비롯해 인테이크 파이프, 센서, 커넥터, 냉각수, 호스 등 많은 부품들을 탈거합니다 슈퍼차저를 고정하고 있는 너트를 모두 탈거합니다 2인 1조로 수평을 유지해가며 슈퍼차저를 탈거하고요 탈거를 하고 보니 흡기 플랩에 누적된 카본이 장난이 아닙니다. 흡기 세정액을 도포 후 시간을 들여 잘 불려줍니다. 석션기로 연소실과 밸브 쪽 세정제에 잘 녹은 카본들을 쭉쭉 빨아줍니다. 석션기로 빨려나오는 검은색 액체가 보이시죠? 기존 슈퍼차저 오일을 배출하기 위해 드레인 플러그를 개방합니다. 역시나 오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네요. 슈퍼차저를 기울여봐도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기존에 기어나 부품에 부착된 오일만으로도 한참을 더 버텨줄 가능성이 높지만 점차 무거움, 리스폰스처와 연비 하락 등이 이루어지며 철관리는 소음이 점점 심해지다 결국 슈퍼차저 사망으로 인한 오버홀이나 교체가 필요하게 됩니다 신류를 주입 후 신품 드레인 플러그로 체결해줍니다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체결해주고요 탈거한 슈퍼차저 내부 수능글러핀및 스로터 밸브 그리고 웨이스트 게이트 플랩도 장착하였습니다. 신품 어댑터와 흡음재를 장착 후 슈퍼차저를 올려줍니다. 팔과의 역순 조립을 시작합니다 슈퍼타적고정노트는 포크렌치를 이용해 정확하게 체결해주고요 장착이 끝났으면 시동을 걸어 유온 올려준 후 시동을 끄고 어댑테이션을 진행합니다 분리 후 세척된 스로틀 바디와 컴프레서 압력 제어 플랩이 그 대상입니다 아우디 규격에 맞는 냉각수로 보충합니다 클리닝을 진행하고요 테스트 드라이빙을 진행 후고장 코드를 확인합니다 아주 깨끗하네요 시동을 건 상태에서 확인한 냉각수 레벨입니다 매뉴얼상 정확한 레벨은 냉간 상온 15도 기준 맥스마크에 걸려있는 것이며 현재와 같이 열간 상태에서는 기존 냉각수가 팽창하여 맥스마크를 살짝 넘는 것이 적정레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